아, 또 봐야 되겠네요. 될까? 이제 모르겠습니다. 한번 켜볼게요. 음? 음. 음, 오늘은 제가 7년 만에 PC 부품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어떻게 구매했는지랑 개봉하고요. 조립하는 영상을 좀 올려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존 부품을 조금 활용을 하고, 뭐, 산 거는 지금 램하고 메인보드, 그 다음에 이제 CPU를 샀어요. 어, 전에 쓰던 거는 인텔 i7, 그, 익스트림 990X를 썼었고요. 근데 요즘에 다들 아시다시피, 인텔보다는 AMD가 대세여서, AMD 쪽으로 이제 좀 선회를 했어요. 요 부품들, 구매한 뭐 검색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는 제가 올려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요 부분은 개봉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CPU부터 개봉을 해 볼게요. 아, 이게 7년 만에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니까 아, 조금 떨리네요. 근데 왠지 네. 그래서 저는 살때 그냥 정품으로 샀고요. 지금 뭐 보시다시피 라이젠 음잘안보이신것 같은데 라이젠 3700X에요. 라이젠 3700X로 샀고 그 다음에 그냥 정품으로 샀어요. 뭐 안에 뭐가 없네요. 이게 단거 같고 그 다음에 쿨러도 그냥 저는 뭐 커스텀 순행이나 이런거에 원래 좀 관심이 있기는 한데 뭐 돈이 없어서 <웃음> 그냥 정품 쿨러 샀습니다. 음 오우 AMD 정품 플러가그 소비자들한테도 굉장히 좀 괜찮은 평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드는 AMD에 맞게 B450 보드 중에서 음, MSI로 샀어요 제가 MSI 보드는 이번에 처음 사는데 저도 보통 아스스만 써왔는데 이게 가성비도 좀 괜찮고 라이젠 그 3세대가 나오면서 이게 보드 호환이 좀 안됐었는데 이뭐 바이오스 업데이트 다 돼서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구매를 했고요. 뭐 구성품은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따가 조립하면서 좀 보여드리고요. 메인보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생긴 거고요. 제가 그 m v m e 그 SSD도 샀었는데 이거는설 연휴 기간에 겹쳐서 못 받았어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기존에 갖고 있는 SSD에 우선 OS를 설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n v m e 오면 실제 전체 포맷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할까 해요. 요거는 제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건데 그냥 우선 껴놨어요. 램은 저는 뭐 순행이나 이런 쪽에는 좀 관심이 없어서 뭐 솔직히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삼성 지금 16기가 두개 샀고 요거는 기존에 제가 갖고 있었던 8기가 두 개예요 그래서 지금 48기가 세팅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하드웨어 교체 시의 유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첫 번째로 라이센스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 하드웨어에서 그 메인보드하고 CPU가 변경이 되, 되면 그 정보를 가지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나 윈도우는 라이센스를 가지게 되는데 요거를 사전에 디지털 라이센스 라든지 뭐 그런걸로 하던가 아니면 진짜 시리얼을 백업받아 놓으시는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하드웨어 교체하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것 같고요 두번째로는 요거 OS를 포맷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좀 사전에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OS 포맷하면 성능적으로나 뭐 기분상 봤을 때 가장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OS 포맷 하게 되면 세팅을 뭐 새로 다시 다 해야 되는 뭐 단점이 있고요 깨끗하게 사용을 하시려면 OS 포맷을 하는게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같은 경우는 요게 좀 귀찮고 나중에 또 M2 하드가 오기 때문에 요번에는 그냥 OS 포맷을 안하고 그냥 하드웨어만 교체하고 드라이버만 다시 잡았어요 그 영상도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부팅을 했는데 음... 인터넷이 안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서 인터넷이 안돼서 확인을 해보니까 음 os 를 그냥 까니까 요거를 못 찾는 것 같아요 원래는 그니까 네트워크 드라이버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메인보드에 관련 드라이버들을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할수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아마 지금 다요 장치들이 먹통인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cd 를 놓고 여기서 이제 드라이버 들을 좀 설치를 해 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품 간 간섭이 중요하거든요 저희 지금 이번에 이번에 교체하는게 하드웨어 교체이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 간에뭐 사이즈 문제로 이제 뭐 보드랑 뭐 그래픽 카드 랑램 이랑 cpu 랑고네가지 그 부품이 간섭이 생길 여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전에 확인이 조금 어렵기는 하거든요 근데 음, 일반적으로 그냥 다나와에서 추천하는 레퍼런스 제품으로 선택을 하시면 뭐 그렇게 큰 간섭 여부는 없고요 뭐 본인이 뭐좀 독특한 VGA나 이런 거를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케이스나 메인보드 CPU 사실때 좀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 원리대로 하시는 게 아마 가장 제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고요 뭐 완전 그 업체에서 그냥 뭐, 다나와 추천 PC라든지, 뭐, 각각 뭐, 컴퓨존이나 뭐, 아이코다 이런 데서 이제 조립되어 있는 PC를 사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패스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맨 먼저 봐야 될게 내가 어떤 CPU를 선택할지를 결정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CPU가 결정이 되면 그 이후로 이제 아래 줄줄이 메인보드, 램이 선택이 돼요. 그럼 요 전체가 한 묶음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파워서플라이라든지 그래픽카드 SSD 케이스는 이 메인 핵심되는 요소에 이제 소프트로 들어오는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CPU를 결정할 때뭐 크게 두 가지 있잖아요 인텔하고 AMD가 있는데 뭐 요즘에 AMD가 좀 많이 뜨고 있어서 저도 AMD로 조립을 했고요 AMD가 좋은 이유가 뭐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걸로 요즘에 뭐 평들이 그렇다고요 뭐 제가 하드웨어 전공자도 아니고 해서 저도 정확하긴 잘 모르는데 뭐 이렇게 블로그 글이나 이런 거 보면 amd가 상당히 가성비가 좋다고 해서 저도 amd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cpu가 결정이 되면 그거 그 cpu 종류에 따라서 이제 메인보드도 자동적으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음 저도 amd용 메인보드로 이제 구매를 했고요 그 메인보드도 보시면 뭐한 5만 원에서 한 10만 원대의 저가형하고 뭐한 15만 원에서 뭐그 이상 뭐 제가 본 다나와에서 본 걸로는 뭐 200만 원짜리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고가랑 저가랑 나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나와 그 페이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램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랑 뭐 고가가 있어요. 일반은 그냥 삼성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그냥 추천램으로 사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뭐 클럭이 조금 뭐 클럭 클럭이라고 그래서 처리하는 뭐 비트당 속도가 있는데 뭐 그냥 빠른 거 사도 뭐 8메가가 뭐한 4만 원안 하는 수준이어서 음 기본적인 거는 삼성램이라고 보시게 되고 뭐 고가는 LED가 달려있는 놈들, 뭐, 여러가지 있어요. 뭐 커세요, 뭐쭉 보니까 여러가지 있는데, 그냥 LED가, LED가 달려있어서, 뭐 보기 좋은 애들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클럭도 삼성 램보다는 훨씬 높구요. 뭐, 그래픽카드도 크게 보면은, AMD 계열의 라데온하고, 그, 엔디비아, 엔디디아 계열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AMD 라데온을 선호를 하기는 했는데, 게임에는 뭐, 엔디비아가 훨씬, 뭐, 모르겠어요. 이거는 너무 의견이 분분해서, 뭐제 의견 따로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본인이 선호하시는 거 사면 될것 같고요. 요것도 이제, 뭐, 내가 게임을 한다. 뭐, 뭐, 영상 처리를 한다. 뭐, 요 정도 아니면은, 그냥 다나와 추천 정도 사시면될것 같아요. 네, 뭐.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보통 이제 SSD 하드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뭐 이거는 뭐 M2, NVMe가 있고요. 뭐 SSD 있고 HDD가 있어요. 그냥 뭐 가격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가장 비싸고 요게 중간 요게 제일 저렴해요 용량 대비 그래서 뭐 본인이 뭐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파워 서플라이도 요 전체에 어떤 적정한 파워 용량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게임용이 아니면은 뭐한 500에서 한600 정도 사이 쓰시면 되는데 요즘 다 보면 뭐한 700에서 뭐800 사이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시소니? 뭐 마이크로닉스 이 제품 중에 그냥 본인 예산에 맞는 제품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케이스는 가능하면 큰게 좋고요. 큰게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품간 간섭이 있는데 이 간섭 문제에서 편하려면 케이스는 큰게 좋아요. 그리고 너무 저렴한 2만원이나 3만원대 케이스보다는 한 4만원에서 한 7만원? 요 정도 사이는 사주셔야지, 뭐, 프레임 두께라든지, 뭐, 강성이라든지, 제가 뭐, 여러 개 사본 결혼은 한요 정도 가격대가 그나마 좀 쓸만한 것 같더라고요. 네, 세부적인 뭐, 구입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실제 어떤 루트로 구입을 했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요런 사이트가 있어요 다나와 라고 그리고 요뭐 여러가지 데스크, 뭐 가전 뭐 이렇게 했는데 조립P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내가 어떤 PC를 만들고 싶은지를 우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나와에서 조립PC를 누르시면 지금 요왼 위에 카테고리가 표준PC, 조립PC, 방송용 PC, 뭐 게임용 PC, 뭐 전문가 PC, 뭐 하이엔드 PC 뭐 이렇게 쭉 있어요 여기 설명이 되면 표준 PC는 그냥 일반적인 뭐 내가 오피스 오피스 작업을 한다, 워드를 작업한다든지 뭐 그냥 인터넷 유튜브 정도 본다든지 하는 거를 다 조립이 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고요. 뭐뭐 뭐 이렇게 있어요, 쭉 있는데 이 부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내가 뭐 조립을 아 이거 부품 매칭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업체에서 다 고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상당히 뭐좀 업체에 수수료 주고 뭐 편하게 구입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립 PC 같은 경우는 들어가시면 뭐좀 다르네요. 부품들을 자기가 이제 좀 마음에 드는 뭐요렇게아몇 가지 선택 탭을 줬군요. 또한두 가지 부품들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그걸 뭐 바꿔서 견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방송용 PC. 있습니다. 쭉 있으면, 뭐, 이렇게, 아, 이러, 이러한 기능들이 필요하다. 방송용 PC, 뭐, 그런 게 있구요. 그 다음에, 게임용 PC. 뭐, 게임용 PC가 최고 사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있구요. 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게임에서, 음, 부품 교체를 최소화하면서 가장 저렴한 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립, 마지막으로 한게한 한 7년 전이기 때문에 c p u 랑 보드 매칭을 전혀 몰라서 우선 CPU를 고르기 위해서 게임용 PC에서 뭐한 100만원에서 150만원대를 보아서 여기서 CPU를 고르는 거예요 어, 지금 여기 보시면 i7-997F는 CPU고요 B360은 메인보드라고 보시면 돼요 뭐 메인, 원래는 메인보드에 들어가 있는 칩셋인데 메인보드라고 보시면 되고 1 6기 b 는 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RX 5700 XT는 그래픽 카드고요. SSD는 하드, 파워, 케이스 딱요 순서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아, 이 PC를 이렇게 이렇게 구성을 해서 조립을 하면 이 가격이다고요. 실제 이제 각각을 제 개인이 사서 조립을 하면 이 가격보다는 훨씬 저렴하겠죠. 그래서 아, 여기를 보고 내가 살게 뭐지?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i7은 인텔 계열이고요 쭉 밑에 보니까 여기 어, 3700X라고 있어요 이게 약간 한 150만원대니까 어, 최고 사양은 아니지만 뭐 중상 정도 사양의 CPU는 한이 정도를 쓰네 아 보드는 B450이라는 걸 쓰네 근데 지금 보면 얘가 좀더 비싸죠 얘는 어, 조금 다 올라갔는데 X570 이라는 메인보드를 쓰네? 그러면, B450은 메인보드, 그러니까 AMD에 들어가는 메인보드 중에서는 중저가. 그 다음에 X570 이라는 애는, 어, AMD 들어가는 애 중에 조금 고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 나는, 어, 그래도 뭐 3800X는 좀 비싼 것 같고, 3700X로 해야지? 라고 이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CPU를 선택을 했으니까 CPU 다음에 어떤 거를 해야죠? 이제 메인보드를 하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 여기에 컴퓨터 노트북, 조립 PC에서 주요 부품, 주요 부품 들어가시고요 거기서 이제 메인보드를 들어가시면 돼요 저는 AMD CPU용을 사기로 했으니까 AMD CPU용으로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AMD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있는데 AMD CPU가 찍히고요. 뭐 이런 거 소켓. 뭐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아까 뭐가 있었죠? B450이 있었고 X570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요 그러니까 뭐 X470 다음이 X570인데. 그러니까 어 그러면 나는 그냥 중저가 모델로 검색을 해 볼까? 그럼 쭉 떠요. 그럼 보면 그냥 여기서 딱 나오는 요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 애드리더는 요게 약간 광고가 있는 거고 실제 판매 순위는 여기 1, 2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게 가장 지금 잘 팔리고 있는 놈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 CPU하고 메인보드까지 고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메모리를 고르시면 돼요. 메모리는 상세정보에 보면 메모리 속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PC4에 2,820까지 된대요. 네, 그러면 고거보다는뭐 고고 고거 최대는 고거까지 되니까 그거 정도 되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좀 낮은 사양으로 사시면 돼요. 음. 램에 PC4가 DDR4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PC에 DDR4를 누르시고 제가 아까 그냥 뭐 이렇게 LED 이렇게 LED 달려 있는 놈 사지 않을 거면 그냥 삼성 램 사시면 돼요. 아까 28 얼마였는데 2130이니까 클럭선은좀 낮아요 이게 그냥 기본 레퍼런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극강의 오버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삼성램으로 구입을 했고요 그러면 지금 램도 이제 구입을 한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품 3개를 선정을 한 거예요 저는 이번에 메인보드하고 CPU하고 램만 변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CPU를 바꾸면 무조건 메인보드랑 램은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인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켓을 막 바꾸거든요. 지금 보면 인텔에서는 CPU의 세대를 바꾸면 메인보드 소켓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메인보드도 바꿔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AMD는 그나마 조금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적은 걸로, 아까보다 훨씬 적죠.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목소리>